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석 북콘서트 2부 사회를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권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립대학 총장 직분으로 이 자리에 사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동석 부인님과 저와 41년의 인연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2부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내로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동료 의원들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해서 228명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낸 집념의 정치 그리고 태권도 부흥을 위해 사방으로 노력하는 이동섭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나까지 참여해 주신 개쁜도 투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이 자리는 보니까 우리 원호금 전국의원장 선거 때 아깝게 석펴본 원호금 우리 박사님이 왔습니다. 박사한번 주시고요. 원지현 회장님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최주열 우리 선배님 어감복 회장님, 우리 박광일 선배님, 다 모든 선배들 마주하게. 김용란 우리 회장님, 프로 이영 회장님, 리 어, 신용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저희 후, 후원회장이신 어, 저희 수승님이시고 연기대학교 총장과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정일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자리에 계셨서니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경라 삼총련님, 당일찬, 보현님, 아 우리 강구철 우리 님 계시네요. 아, 축사마다 한마소서. 이러십시오, 안녕, 이러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아, 빨리 오십시오. 마이크를 네. 그 전해드리 제가 저 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지도 교수 대신 강구철 스님인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어떻든 그 이동석 문원의 이 <웃음> 작품을 한 비전에 다 동화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동석리원하고 어떤들의 특징을 다 읽어 왔는데참그니다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이동석 문원께서는 정치, 그 핵권 내 길을 가면서도 좋은 기업으로 가운데그 바쁜 가운데서 도제가 박승에 들어가면 법률을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과 대학이 와서 교민 음, 음, 음, 교수도 음, 2, 3년 격인 것이 그런 그 당시에 제가 또 법과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했습니다. 이 정도 분이 특징다잘 아시겠지만 요새 다하게내로남고 시대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다 성실하고 있는 북한 가운데 암노에불의 엄격한 또성실하게한 길을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음. 어, 결국 하나님이 잘 선택하시고 보호하셔서 6전 7기 어려운 길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지에 왔습니다. 대기 만성의 전형적인 것이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어떻게 최종 목적지에 와 오실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을 너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신앙심, 그것이 버팀목이 되고, 우리 조상의 어린, 어리, 조상의 어린 어리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어라 하는 소명으로 국회에입정시켜주셨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왕사모님이 아주 뭐 고생이 여러 가지가 뒷받침 되었다는 거 우리 한 식구들 다 압니다. 이제 또한 번의 고비, 내년 4월에 실오질 고비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믿고 우리 동지들, 또 우리 국민대학의 모든 원우 국민대학교 모든 하고 우리 선배들 우리 국민대학교가 70 73년 된 우리 사학의 원조인데 현재 국민대학교가 배출한 현역 국회의원은 우리 이동섭 의원 한 분입니다. 오늘 <웃음> <이번에> 참신 <웃음> 총장께서도 아주 어, 우리 이동섭 의원 고마워하시고 당연히 아주 자랑스러워하시고. <웃음> 아, 이건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국군 전대. 이렇게 참 영광스럽게 제가 이런 인사말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마을 같이 나누고 주신 여러분들로 많이 인사를 전합니다. 감 아, 그리고 어, 좀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어, 김방을 그, 장례교 총회장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 네. 예 이제, 오늘 아, 북콘서트를 하기 전에 또 드릴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네. 우리 또 유성권 장모님, 김영삼 대통령, 경호실장, 작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북콘서트는 그 현직 국회의원님을 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국정감사 때처럼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하실 말씀을 진솔하게 어, 저서와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께서는 지금 현재 공인 구단 그랜드마스터죠. 그6 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시절에 본인을 약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태권도를 음, 시작하시게 음, 음. 된 동기 그리고 본인에게는 과연 태권도가 음, 어떻게 본인의 인생을 좌우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참고로 순복음 노원교회의 신부장로고 어, 세대교회의 협동장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음 우리 교회에 어, 또 성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 혹시 오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는 어렸을 때 키만 컸지 약골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친구들하고 싸우면 두들겨 맞는 어 그런 허약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기관장을 하셨는데 아들이 매일 두들겨 맞고 오니까 속이 상하니까 제가 열살때입니다제 손을 잡고 어, 연무관 전담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태권도를 입관을 시켰는데 제가 나이가 6 5세니까 벌써 뭐 한, 어, 55년 55년 전에 태권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에, 그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 그 한살 어린 학생들하고 자격을 받는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그 태권도라는 게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그런 태권도를 했거든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능력 필살이죠. 어떻게 보면 무도 태권도를 제대로 배웠었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매일 빠땀맞고요 그리고 빠땀 맞는게 아니고 어떤 선배들한테 후독에 훈련당하는 그런 태권도를 시작해서 제가 중학교 어, 3학년 때 전교생을 다 잡았어요 주먹으로 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어, 제가 제일 센 그런 그 강인한 어, 그런 정신과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꿔서 이 태권도가 얼마나 좋냐 게... 제가 키가 180입니다 태권도를 열심히 하면 키도 이렇게 크거든요 그리고 정신도 건전해져아고 공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대표들 아, 통해서 최대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국회 안쪽인데 그 과거의 운동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못뭐 봤다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없어진 용어죠. 아, 지금 전 세계에 뭐몇 개국 몇 개국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이백 구 개. 국에약 1억 5천만 명 정도의 태권도인구를 지니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태권도인들이 바라던 국기 태권도라고 사실 표로만 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기 태권도가 법제화를 바로 작년 3월 30일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책 120페이지에 자세히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라든가 또는 수탈치 못했던 순간들 그 부분에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 잘하다시피 국회 태권도를 효를 내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71년도에. 그전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예언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관습법적으로 태권도지 법적으로 태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 태권도 연맹을 창립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김은영 돌아가신 김은영 총재님 그때까지 살아계셨고 김은영 총재님 또 조정원 우리 세계명 총재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용기 우리 회장님 또 우리 명재선 우리 사장님 그리고 어, 또그 최재춘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11명 11명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야 이게 국기 태권도를 법제할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보좌관 중에 어, 장관을 7명이나 모시고 어, 국회 보좌관을 37년을 한 수석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하면 망신당합니다. 어떻게 태극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고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고 미국의 국기는 성조기고 그리고 중국의 국기는 오성장기인데 어떻게 태, 태, 국기를 두 개로 만드느냐?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망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국회 법제처에 또 물어봤습니다. 법제처의 법제처장부터 시작해서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들, 헌법 헌법 전문가들이다있습니다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기가 하나인데 국기를 두 개를 만들 수는 안 됩니다. 행정자체부에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 무궁화꽃도 국가가 아닙니다. 애국가도 국가가 아닙니다. 관습법적으로 그냥 읽는 것이지 국기는 태극기밖에 안 됩니다. 모나체이부 장관부터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죠. 전부 다 이런 얘기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근데 저는 저는 끄덕 된다는 사람 두 사람 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두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걸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의지입니다. 내가 국회의원 4년 동안에 반드시 만들어드렸다는 생각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잘라다시 박근혜 그 대통령을 탄핵할수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탄핵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도 물러갑니다. 헌법도 개장하는사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 연명을 결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명의 수장에 우리 명재선 이사장을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120명을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그 회원으로 영입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설득해가지고 120명의 현역 국회의원 헌법기관 장관급 국회의원 120명을 결성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하니까 얼마나 기득권, 태권도 하는 지도자들 싶었습니까이 국회 태권도 열 명은요 태권도 협회가 아닙니다. 태권도 단체가 아니에요. 정부, 국회, 법원, 3권에 있는 국회 소속이지 태권도는 태권도 협회는 자 대통령 정부가 있죠. 정부 밑에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밑에가 대한체육회 있고 대한체육회 밑에가 대한태권도협회가 있는 겁니다. 이는국가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고 국회에 있는 연맹을 제가 만들 겁니다. 법정으로, 법정 법인을 만들었는데 국회는 법인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단법인은 수천 개, 수만 개잖아요. 엄청난 본이 있는 기관을 제가 만들게 됩니다. 제가 그날 시범 보인 것도 제가 사실 무리거든요. 이 대리석 20장 깨고 나면요. 6개월동안 치료받아야 돼요. 부어가지고. 뼈 따고 금이 가가지고. 저도 나이가 65시니까 적은 나이가 안니습니다 제가 대리석을 그렇게 20장을 깨어버 깨우, 때는요. 태권도를 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시범을 보여지 않으면 태권도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300명을 일일이 차에다닙니다. 차에다니면서 제가 정말 허리가 땅에 굽도록 이렇게 합니다. 무원 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그리고, 아니, 그냥 됐습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러 갑니다. 또그 다음날 갑니다. 그니까 아니 그냥 이사하 왔습니다. 또그 다음 날또 가고 <웃음>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따라서 가 화장실에 다 보일 보고 나오는 사람 기다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태권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가 2 0 0개국에 1억 5천만 명이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사관이 가기 전에 태권도 관장들 통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분들이 기업으로 대우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경우도 태권도 관장들이 한 겁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태권도 외교, 문화, 산업, 올림픽, 우리 국가 경쟁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가 망가지라고 있는 태권도를 살리려면 국기로 법제화시켜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300명을 설득해서 300명 중에 무려 228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요, 여태까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2 1 8명 서명이 안 됐습니다. 자, 가장, 그 다음에 세월호법이 206명입니다. 대한민국 생긴 유래의 태권도법을 제정하는데 제일 많은 숫자 228명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25명이 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해가지고 228명이 서명했는데 법적으로 225명이 등록됩니다. 이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비록 그 꿈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조절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물도 끝까지 파면 되거든요. 찾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안 나온 거죠. 한쪽은 지금 끝까지 파는데 지금 안 나올 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국기 태권도가 탄생된 겁니다. 저도요. 국기 다 아는데 25일 동안 통과시켰어요. 25일. 이게요. 대한민국기를 국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25일만 에요 제가 야당 간사니까 여당 간사랑 3당 간사가 모여서 제가 거짓말 협박수준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국기 이걸 통과 안 시키면 협조 안 한다. 여러분 잘 알죠. 간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잖아요. 간사는요, 내가, 제가, 다른 민래당 간사니까, 자영당 자유한국당 손들어주면 자영당이고요, 민당이 손들어면 민당이 이요 제가 가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정책을.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권도로 탄생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태권도와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태권도 명인, 대사범, 또 지정법도 상임위를 이미 통과했고요. 국회 본회의 통과만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 체육계 발전에 참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시도체육회 지자체장 겸직법 그 안을 네.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크게 했던 게국기태권도법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도지사그 다음에 228개 시장군수구청장 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최 회장을 독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경기사가 되면 자기 사람을 심습니다. 체육회장으로. 자기 사람을 사무총장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 이 있으면 모르는데 선거 때 도움이 된 사람을 체육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체육인들은 그 사람들 종종이 돼가지고 맨날 눈치만 봅니다. 가서 잘하면 예산을 많이 주고 잘못하면 예산 안 주고. 이렇게 정치 세력가 하는 게체그지자체장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요즘에는 체육단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체육단체를 장악한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전행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체육단체 겸직금지법을발의했는데 이것도 누구든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민당과자유국당이 잡고 있는데, 자기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당선되기가 좋습니까? 그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 이걸 발휘하면서 국회 태권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시도를 걸렸습니다. 법사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안 되냐, 니까 형님. 솔직히 말해서, 시장문수구청장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가 총선이 유리한데 어떻게 내가 걸려놓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시장문수구청장을 많이 당선시켜가지고, 그건 바로 총선의 바로 밑인데 협조해줄 수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알았어. 제가 그, 이, 이, 북해 가면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도 있고, 그, 모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가셔도 그 친구 만나면 야, 좀안 해줄래? 안할 때마다 너 죽을래? 심지어는 제가 그 현역 국회의원 보고 너 죽을래? 아유 형이 왜그너 그래? 죽어 죽 너. 왜 그럽니까? 너 죽는다니까? 어때 죽는 줄 알아? 내년 내가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태권도 하, 하니까 밀어붙여야죠. 그렇게 손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형님, 내가 밖에 나갔을 때 통과해 주십시오. 목장이 거듭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투표자는 아닙니다. 거기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일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겸직금지를 못하도록 제가 아주 그냥 단칼목을 쳐버렸어요. 잘했죠? 네. 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 제가 지금 법안을. 사실은 말, 그게 말했습니다. 많은 곤란점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적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성공하셨는데, 과연 지자체 체육기금 및 운영비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법안 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서 직접 제가 협의를 했고요.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저 거기에서 어, 그 훈련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장관도 만나고 어,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계속 그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법정법이나 시도체육의 법정법이나의 법을 이미 발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안으로 통과됩니다. 통과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예산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는 최회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시장군수한테 받아가지고 알고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라 최 회장이 집행한 겁니다. 서울시 최 회장이 되는 순간 시장 다음에 권력을 갖습니다. 최민들이 종사를 한게 아니라 최민들이만대로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엄청 난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의지가 강하고 깡이 있는 사람이라 가능한 것이죠. 여태 내 국회가 75년 동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태권도 국기를 만드는 그런 집념과 의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시킬 말씀 드립니다. 네. 운영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좀 많이 풀리셨죠 의구심이요. 어... 사실 이동섭 의원 그러면 위 일명 태권도 국회의원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퇴출 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태권도 산업에 대한 침체가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이 태권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혹시 태권도 미래나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고려점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사실은 어, 김정 총재 이후에 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근데 저는 어, 김정 총재님이 태권도 올림픽에 2000년도 시즌 올림픽부터 시작했죠. 올렸는데 기후위에 태권도가 상당히 쓰러졌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제가 했던 게 국기원을 <웃음> 정상화해야 되겠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입니다. 그리고 국기원 밑에 세계 연맹이 있고, 세계 연맹 밑에가 각국의 태권대표가 도 있는 겁니다. 국기원이 태권도의 모태고 어원입니다 국기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태권도가 스포츠로 되어가지고 월픽에 들어가는 순간, 무도성은 죽어버렸습니다. 방금 그칼 어, 그 권총 들고 어, 여러분들 그 격투기 호신 사항을 보셨죠. 이게 태권도의 이게 태권도 디펜스입니다. 이게 태권도 기본 무술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운 거 아까 그 애가 제 제자거든요. 제가 어릴 때강철의 제자거든요. 태권도가 이제 무도수을 해보게 됩니다. 무도수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뭡니까? 충효의 인의예지신. 예. 인내극기, 응? 염치, 백절부불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걸 앞으로 하려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배들한테 감히 손가락질 합니까? 어떻게 선배들한테 욕을 합니까? 우리는 선배들한테 각듯하게 애인을 갖췄습니다. 이게 애절 운동이거든요. 도덕 운동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모도성을 확보하려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류기입니다. 교류기도, 시합교류기는 세계면을 맡겨놔야 됩니다. 시합교류기 이건 안 됩니다. 시합을 아무리 잘한다고 싸움 잘합니까? 무도성, 격투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도 태권도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교원에 무도로 가지 않으면 국교를 없어집니다. 제가 그나마 국회의원 돼서 다행이지, 제가 공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국회원 관리단체로 가는 걸 제가 막는 겁니다. 국회원 정부에서 예산 140억 준거안주겠다는건 제가 막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막았습니다. 국회의원 관리단체 되는 순간요, 모든 권한은 태권도지임재단으로 갑니다. 정부 수반으로 갑니다. 태권도인 때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런 위중한 시기까지 갈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국교원을 제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여기 우리 장영갑, 어, 우리 위원장 계시지만, 국교원은 이번에 그 선거위원장 계시지만, 제가 선거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김은영김은영 형님사 살아갈 때 김은용 총재님, 조종훈 총재님, 그 다음에 이상훈 위원장, 최창신 회장, 조영규 회장님, 이승환 회장님, 저그 다음에 그 문, 문체부 차관 오라 해가지고 여덟 명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세상에 김용총재 위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제일 대장이에요. 화합이 태권도한 사람들은 화합이 안 돼요. 지가 되게 잘났어요. 제가 그걸 세 번을 만나게, 해서, 세 번을 만나게 해서 자 각자의 기능대로 해주십시오. 국교는 국교대로, 세계명세계명대로, 진개단은진계단대로 제가 그걸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 다섯 번 만나서 이제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한 게자 국교논장 이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 이 사장, 대통령 임명하안 된다. 태권도 여에서뽑아야 되니까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를 일단 100명으로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을 만나서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복귀하는 장성과 치료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요, 어떤 정치 권력도 대통령을 하더라도 우리 태권도 단체장 선거는 기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태권 대장 어떻게 할것니까 전국의 태권도 관장 전부 다 직선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협회 모든 관장들한테 표대폰을 줘서 서울시를 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 회장은 어떨 것인가? 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시대에 왔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뽑는 겁니다. 정부의 권력에신뢰들이 되면 안 되는 데니다 우리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장 선거도 어제 작품입니다. 제가 인제 공개합니다. 제가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틀은 제가 만들어서 문체부를 시켜가지고 막말로 이걸 만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부장님 말에 그걸 좀 보완해서 더 민주적 선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야말로 태권도 공인 구단 출신 최초의 그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래서 그뭐 격파하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쭉 봤는데 운동만 잘하고 공공 못한 국회의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정부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 누구라고 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정부질문을 했을 때 실시간 검색일이 그리고 유튜브 검색 40만 이상 돌파 이러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뭐 어, 책에는 잘안 나와 는데 제가 인천 최대 출신입니다. 인천 최대 출신이고 어, 용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 김정경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다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명대정책학과를 공부해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졸업하고 또 우리 강구철 우리 스승님 밑에서 법학 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집념의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저 조국 정권의 저 장관 지뢰한테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 40만 이상을 유튜브 접속해 본 겁니다. 본 분들은 몇 천만이 되는 거고요. 테레비본 사람들은 몇 천만이 되는 것이고 직접 이동소비가 공부해서 들어와서 본게 40만이 넘습니다아 그리고 제가 전반기 국회의원 연 n 연 o 시민단체 270개 단체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북한 3 0 0명국 중에 제가 1등을 냈습니다. 1등 을 했습니다. 의자가 들이 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하버드 나온 사람들 있고요. 서울 서울대 고대 대 나온 분들 뭐 기본이에요. 용인대 나온 사람이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대가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용인대 출신이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도 만 서울대 나온 사람도 똑똑한 거 아닙니까? 270개 시민단체에서 2천 명이 모터링을 니 하고 점수를 내는데 제가 1등했어요. 이게 기적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국정감사를 어 아, 하는데요, 3년 했지 않습니까? 12명 스포 씁니다. 1 2명 거기에 제가 항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3년 연속 선발이 됐고요. 헌정 대상 3년 연속을 받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예. 작년 말부터 이제 바른미래당 용인구, 용인갑 처인구 지역위원장으로 지역활동을 이제 펼치고 계시죠. 어, 특히 용인 처인구는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지역으로 결정된 도시입니다. 어, 특히 오늘 여기 전김정인 총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용인대학에서 거의 8년간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지인들이 좀 있는데요. 어, 요즘에 그 지역에서 아주 뜨는 국회의원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사실 그 아주 평판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들은 얘기 들을 때마다 뭐잘 아는 분이라서 제가 기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평판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 사실은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용인대에서 이제 학사석사 학사, 박사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어, 용인을 또 많이 알고요 우리 또 우리 김정영 정총장님 대한체회장을 얘기하시고 우리, 우리 김정영 회장님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고 계셔서 제가 그 백으로 가서 <웃음> 용인을 했는데 <웃음> <웃음> 가자마자 제가 단체 벌써 용인 간 제가 작년 반도최대갑니다 아, 가자마자 한 뉴스가 그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이 돌해 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아 이렇게 뭐 수소차라든 전자차라든 이렇게 이제 제 4차 생명이 돌어 돌어드 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학 수의 유명으로 이제 국가가 대항만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다른 게다 지금 그 말하자면. 어려운데, 반도체가, 반도체가 완전 히 세계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유치하려는 곳이 용인, 그 다음에 이천,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청부, 어? 이천, 이런데 막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제가 그 SK의 그 사장을 지낸 우리 선배님이랑 아들 만나보니까 용인이 이, 그, SK 하닉스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122조입니다. 122조. 그러니까 4대 강을 4년 내내, 5년 내내 둔선했는데 22조 들어갔거든요. 122조는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예산입니다. 천지가 계획될 돈입니다. 그걸 서로 취하 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 용인의 백분기 용인 시장을 비롯단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계속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백봉기 시장이 누구냐 하면 어,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위원을 같이 하는 분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저도 민당의 사업부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 결정됩니까 그래서 제가 2월 2월 19일날 그 한미 의원 우건 동맹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용인이 모든 입지나 조건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 용인으로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이제 에, 노영민 실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제가 민보시니까 가능한 거죠. 은밀실장한테도 용인을 이렇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용인 시민들이 100만이 넘는다. 용인 논이 가장 입지가 가장 좋고, 인력수급,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이 출퇴근하려면 서울에서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수급, 그 다음에 교통, 물류, 환경, 모든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국민국민을 잘하니까 용인을 해당해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 해결됩니다. 또 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 성형모 건설부 장관을 만나서 용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인회가 어, 초인교회가 121호의 헬스 반도체를 유치하는 데 어, 제가 다한건 아니거든요. 시민과 용인 시장과 공동 노력으로 유지했습니다. 어, 그래서 천지가 대벽하는 일이 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원 네. 그, 이번 적대국으로 그런 일이 혼자 다 되는 건 아니고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용인 시민들이 함께 아, 이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품을 참 많이 파셨네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그 외교 스포츠 분야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한데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IOC 위원들 제가 알기도 한뭐 50여 명 사실은 49명이죠. 그죠? 네, 49명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런데 특히나 IOC 위원이 아니더라도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미국 쪽에 그 위원장들을 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찌 그렇게 외교 스포츠 의계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 혹시 IOC 위원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그, 여기 우리 조영기,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김용 총재에 살아 계실 때, 그 조영기 회장님이 처음으로 저하고 김용 총재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김영 총장님이한테 수업을 받았습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태권도의 인맥, 어, 인맥들, 어, 아이오션들만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태권도 지도자들의 성각까지도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국제 태권도를 꼭 만들어 달라는 그 유언까지 지금, 지금 생각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김영총재님의 태권도 외교에 대해서 2년 동안 전부 다전 전수를 받았습니다. 전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니까 우리 명재선 이사장님과 함께 외국을 갑니다. 외국을 가면 거기에 대사들이, 국회의원 이면 대사들이 항상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 대사가, 일본 가면 일본 대사가, 프랑스 가 프랑스 대사가 항상 영접을 합니다. 그럼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할 때 그럽니다. 자 대사님 이지역에아오시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지역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회장 회장이 없으면 외국의 태권도 회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대사하고 만찬 하게 합니다. 같이 같이 만찬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 인삼 좋아하잖아요. 인삼 선물을 가져가 가지고 제가 태권대표에서 도돈 가져간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그 장관급이고 예우가 있는데 다 비즈니스 칸 이상을 타고 갑니다. 1등석이나 비즈니스 칸을 타고 다니는데 저는 이코노믹 타고 다니면서요. 그 좋은 데서 이렇게 저 개인 돈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세계연맹 인종원들 계시요 혹시 계시나요 지금 현재? 세계연맹 인종원들과 같이 가면 그분들은 비즈니스 칸 타고 가고 나는 이코노믹 타고 간다. 이렇게 뒤에서 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자 쳐다봐야겠죠. 미안,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 돈으로 가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미국 가면 태권도 때문 가는 겁니다. 그럼 이코노믹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공적인 돈으로 가는데 비슷하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 돈으로 안 가고 개인 돈으로 갑니다. 왜냐. 그렇게 갑니다. 가서 그지역에 아이오션을 만나면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체육부 장관 만납니다. 그, 지역, 그 지역에 총리나 대통령 만납니다. 만나서 태권도 대에서 태권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그러죠. 지금,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공부했어요, 이제. 세계 태권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태권도 얘기를 어떻게든 다 해요. 제가 앞으로 재선되면 정말 태권도가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고적으로 인삼을 선물하셨다 그러는데, 김영남 법은 저축이 안 되는 작은 금액임을 밝혀줍니다. 예. 제가 선물을 주는데요. 예. 영재선 이사장님이 사준 걸로 는 거니까. 예. 김영남 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손안 얹으셨죠, 그죠? 예. 사실은. 그 제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은용 총재님하고 사실 셋이 자주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주신 말씀에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김은용 총재님을 뵀을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하는 국회의원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학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정말 책임있는 국회의원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인대, 인천체대를 졸업하시겠지, 용인대 응, 편입, 석사, 그 다음에 거기서 학사, 석사, 명예박사, 그러시더니 또산 하나 건너서 있는 명지대학 정치학사, 그 다음에 고려대 정치 석사, 국민대 법학박사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아주 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학위를 많이 가지게 되신, 그런 동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원래 태권도인인데요. 태권도로 인천체대를 갔고 용인대에서 박사석사명예 박사 까지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잘 알다시피 78년도에 무도경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서울경찰청에 형사기동대 첫배병을 받아서 수사를 했고요. 강력 수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어, 검찰청의 강력부, 특별수사부 발령을 받아서 어, 특수수사부 강력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근데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검사들이 상당히 수준에 있고 그 어, 엘트들이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검사를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저 제가 더 좋아요. 제가 정통, 정통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머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해서 교만한시들든요 뭐 검사들 별거 아니네. 근데 검사들이 자꾸 우리를 무시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검사, 부장검사하고 다투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집에 와 있는데, 집에 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나요? 계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근데 그때 내가 저 집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사표력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있는데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막말로 사표를 얘기 보고 있으니까 얘들이 조금만 한데 3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친구가 제가 한양대 행정대학원을 다녔을 때그대학원에 그 친구가 하순동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그 국회 수첩을 하나 보내 놨더라고요 자기가 보좌관 됐다고. 그래서 국회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때 299명인데 비례대표 중에 세 사람 정도 대학을 안 나왔더라고요.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야 이게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내가 표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나이가 40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를 아들 같은 애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정말 눈물 나게. 그리고 결석 한 번도 안 합니다. 결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고려대학교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냥 또그 석사 시험이 그냥 안 되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고려해서 석사를 받습니다. 또 국민대학교 우리 강우철 선생님셔서또시험봤 받으러 가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사급 보좌관 그 서기관 상단이에 들어가서 <웃음> 민당에서 청, 전국 청년 위원장을 무려 다섯 번이나 하고 또 사무총장을 두고 나고 그 노원병 민당 위원장을 여섯 번 하면서 구력을닦다가 국회의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나중에 부방에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제가 형세를 공을 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갖게 됐고 다시 또, 또 얘기하자면 한양대학교도 제가 행정대학원을 추했고요 동국대학교도 또 대학원 A.P.P. 대학원 졸업했고요. 또 서울대학교 그 최고의 정책과정도 지금 졸업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용, 용인에 있는 대학만 말씀드까 용인대 시 o 과정도 졸업했고요. 용인에 또 카네기도 졸업했고요. 또 미국 대학 가서도 또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제가 공부하는 사람 같죠. 공부를 하니까 일등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웃음> 정말 그 공부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신데요. 현재 그, 그 순복음 노원 교회하고 그다음에 용인 세대교회 장로님으로 봉직하고 이제 계실 만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신 그 동기와 그다음에 본인이 자원명으로삼고 있는 성경 말씀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보면은 기도하자라고 저만 보면 교회가 자하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으신지, 예. 우리 안영교 총장님이 사실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구 해야 되겠는데, 친한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건 초등학교 때그 여자 짝꿍 성순백이라고 여자가 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냥 나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크리스마스날 가면 선물도 주고 시루떡도 주고 그러니까 좀 가자고 저를 사서 꼬뚜기들꼬뚜기 꼬등이 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아주 인대하시고 또 가면 항상 이렇게 선물도 주고 떡도 주고 뭐 용돈 주시고 이제 이렇게 제그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벌써 세월이 교회 다 지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적으로 좀 정말 어 신실하게 된 장로로 거듭난 것은 자꾸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도 경찰 검찰에서 2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권력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경찰 검찰에서 특수방력부를 했으니까 뭐제말한 마디 안된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정치권에서 20년 동안 그무명생활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하,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그 눈물을 담으면 한 드럼통 정도 흘렀을 겁니다. 그그 그 제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 수락산 불암산을 하도 천불이 나니까 천번은 올라왔어요. 천번 이상을 올라가는데. <웃음>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모자 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3시간 동안은 울고 올라갔다 울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울고 올라갔다가 아, 봉우원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도 돼서 당당히 요정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어, 신앙은 자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단단해진다랄까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처럼 나이가 이제 한강이 넘으신 분들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저는 수봉교회의 시부장로고 그최대교회의 협동장로로 두개 교회를 섬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게 초등학교 때그 교회를 가게 했던 여자친구가 좋아한 거지 이동섭 의원이 좋아한 거 아니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 이미 뭐 국민들과 태권도인들에겐 이동섭 국회의원 하면 은 국기태권도 또는 태권도 국회의원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요 어, 마지막으로 이동석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또는 태권도 그리고 요즘에 뭐 지난번에 들으니까 처인성 개발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용인 그 처인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어, 저는 참 운이 좋게도 하일스 반도체를 유치하는 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어, 그 다음에 하나는 처인성입니다. 제가 처인구가 지역군인데 처인성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최초의 의병장이 보통 홍우 장군 곽재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천일, 뭐그 다음에 사명대사, 서산대사, 아닙니다. 초, 최초의 의병장은 용인 처인성을 전투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승장 김윤입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승장 김윤. 그때가 1232년입니다. 1232년 12월 달에 대몽골 제국, 진기숙관의 대몽골 제국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그 대장군이 살레타 대장입니다. 살레타 대장을 침략하는데요, 거기는 이 몽골이 세계를 점령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랑말에 다가 안장을 채워가지고 활을 잘쏩니다자두 번째는 그 어, 수많은 제국을 점령하려면 식량이 필요한데 보급 보급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용골은 양이나 소 어, 말이 많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말립니다. 말려서 말이 디탄디엔탈 하면 무거운 게 가볍게 져가지고, 1년 동안 물만 마셔도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을 침공해가지고, 만약에 손을 안 들면, 거기서 성을 함당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싹 죽여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소, 닭까지 죽여버립니다. 쥐새기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성은 생명체는 프랑폭이 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두는데 그재장 중에 한 번도 재장들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32년에 처인성 전투에 몽골의 살타 장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개성을 점령합니다. 개성이 그냥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모든 식솔들이 과가도로 도망가는데 처인성 전투에서 승장 김유루가 그 다음에 용인 시민들이 분양이 돼가지고 화살 하나에 논을 쏘았습니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구한 최초의 의병장이 성장 김윤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고종 19년에 고종이 벼슬 상장을 주는데 상장을 지금 말별 4개입니다. 안 받고 성남장을 받고 충주방어별감으로 가는데 36년에 1200, 1258년에 다시 침략합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충충주성 전투에서도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세계의한가까지 지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고려를 여섯 번 침략했는데 두번김유루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그 유적이 그리고 나서 어 1258년에 이제 상장을 제수하고 62년에 예부상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유대한 승장인데 그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청장을 불러서 국가문화재가 되도록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복원이 되면은 민족 정기를 세우고 우리 자라는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큰 역사적 현장. 그렇게 되면 그 천인성과 그 다음에 용인에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또 한국 민속촌이 있습니다. 이걸 엮어서 관광특구로 만듭니다. 관광특구로 만들면 한에서 반도체가 이제 오년 있다가 오년 동안 공사에 가서 설립되면 거기서 세수가 천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인성을 보관해 가지고 국가 문화들을 만들면 그게 관광특구가 됩니다. 그러면 용인이 홍콩 같은 도시가 됩니다. 분당? 분당보다 분당 훨씬 좋아집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사기 좋은 용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인으로 이사 오십시오. 이사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서 사는 저한테도 투표도 한번 해 주시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총, 총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용인 대학 앞에 관곡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강동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관곡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웃음> 네. 그참 국회의원 분 중에서도 숫자 개념이 정말 명쾌하신 분입니다. 그 연도나 이런 걸 일부러 외워도 잊어버리는데 뵐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그런 숫자 개념이 참 명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명석한 국회의원님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어, 영어로 칭찬할 때 가장 훌륭한 단어가 뭐냐면, 스마트보이, 스마트맨이라는 스마트란 영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스마트 컴그레스맨이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마지막 저의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며칠 전에 책을 받아 책을 보다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국기태권도 밑에 딱 써있는 거 보니까 국태 이동섭 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하고 40여 년에 인년인데 아마도 이 국태라는 것이 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태라는 표현이 엄청 다이나믹하고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우를 몰랐던 저를 책망해 주시고 또 호를 이렇게 국태라고 지신 그 특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원 선생님 계십니까? 아까 계셨는데 박원선생님안 계시네. 예. 네. 사실 호는 그 아오는 자기들 겸손하게 적게 짓는 거, 거거든요. 근데 국태는 나라국자거든요. 나라국자로 태는 발태자입니다. 태권도 태자입니다. 그래서 어, 태권도를 가장 사랑하는 국회의원. 뜻이고요. 두 번째는 태권도를 국기로 만든 사람. 그래서 제가 호를 태권도로 지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음,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국정감사도 아니고 청문회도 아니고 예 아니요로 답변 하지, 하지 마십시오라고 뭐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예아니요딱요 대답으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년에 국회의원대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단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들 건강하시고 같이 함께 우리 같은 꿈을 꾸고 나가는 동지로서 제가 잘모시겠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는데 조금 반칙은 하셨지만 정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북 콘서트의 주인공인 국회의원 이동섭님 그리고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동섭 도프 콘서트를 둘이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ROKN TV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